낙진 는 얼마 안 되는데 야채가 많어. 아. 여기 망고 캠 같이 먹고면 맛있어 그리고 미미 굴 먹고 싶어 칩에서 직접 만드라요 망고 캠 여기도 집에 만들어요 단제 많이야 더 조금 붐붐붐붐붐붐아, 노너 좋아. 이야, 깻잎믹믹믹 미치. 음! 고 해요. 하나 공진작공 하나 세공통이랑 냥통아, 통언이공유동생 사랑해, 아, 사랑해, 잔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아! 어, 공아 못 잡다. <웃음> 정구시 <공. 웃음> 뱀처럼 했어. <웃음> 랩, 랩, 랩. <웃음> 음. <웃음> 날씨가 좋네. 음. 여기는 베트남이랑 달라서 좀 괜찮아 난 괜찮아 안타고 춥다 춥다고? 거짓말 하죠 기다려 조금 까먹었어 생각 베트남입니다 응? 자. 응. 가자. 두 가자. 크지? 응. 음. 더 큰데도 많아? 한국에? 그래? 어. 어. 여기는 그렇게 큰거 아니야. 일단 여기메네 사진. 네. 돈 주면 이거 할수 있어. 여기 이름 적는 거 잘했어. <웃음> 어 봐 오래됐어 맞지? 어... 바람분다 바람불어 시원해 응? <웃음> 네, 한국 절 응. 갔다 왔어요. <웃음> 어때? <웃음> 아 베트남도 조금 비슷해 근데 음. 베트남 향향 음. 향 어. 많다 어. 한국도 어. 다향 음. 진짜 많다 어. 어떤 사람 민감 음. 눈눈 어. 안좋아 미미 음. 어. 건조 음. 건조 어. 그래서 건조하면 쉽게 아파 귀여운 가게. 여기 귀여운 가게? 어. 왜냐면 음. 진짜 고기 야 음. 우리, 뭐 우리, 우리 그 우리 저번에 먹었던 것도 있고 이거? 이먹어응 집에서 한번 먹어 일단 들어가 더워? 근데 그거 못봤지? 어? 그버수 없잖아 지금. 응. 이거 먹어 어, 해봐 어, 마늘을 부돼거먹 먹을 수 있어 여기 뭐 이런 거좀있어맞 아, 어. 나도 뜨거워 안 매워? 맞지? 아무도 없어 우리 조금 시간안 맞아 아, 이안 뭐, 뭐, 뭐, 뭐, 뭐, 뭐. 알바에서 할줄 알아? 해. <웃음> <이렇게>. <웃음> 이 방에? 음. 차가운 국수? 가운고 왜? 이가 아무도 안 먹어? 지금 응. 매 뭐? 다 비슷해 데 S 없어요 원래 없어 아니?